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7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에서 보수 부분을 해볼거예요자 보수란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수라고 했고요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털고 점에서 시작하고 1 10 100 1000 올라간다고 했죠 이 노란 자리에서 시작해 볼까요 자 27을 먼저 더 하겠습니다 27 동시에 거기에 13을더 해보겠습니다 13을더 해야 되죠 더 해야 하죠 그럼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40이된 겁니다 다음 18을더 해볼까요 18 18 에다 28을 더해 보겠습니다 20을 먼저 올려 주고요 여기다 8을더 하려고 하는데 8 1밖에 안 남았죠 그럼 8의 보수를 더해줘야 되겠죠 8의 보수 얼마죠 2 4 네,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합해서 46입니다 자 앞자리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